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u s s 뉴스입니다. 최근 연속된 물가 상승은 식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식 가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천원학식 등을 통하여 학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식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에 따라 몇몇 대학들의 학식 가격 또한 올라갔습니다. 우리 학교 대부분의 학생 식당에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자연과학 캠퍼스의 해오름 식당과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의 카페 펜도로시에선 식음료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학우들 또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을 많이 보러 가는데 그때마다 확실히 네뭐 그냥 기본적인 뭐 과자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야채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올랐다는 게 느껴지고 우리 학교 관리팀은 학식 가격 상승에 대해 학교와 업체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측은 임대료 감면 등 업체에 대한 금전 지원을 통해 학식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식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학식 가격 동결에 대해선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우들은 학식의 가성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물가 상승이라는 상황 속에서 5천 원대의 가격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학우들이 있는 반면 메뉴의 질이나 다양성이 아쉽다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인 뭐 금잔디 학식이나 아니면 600주년 기념관의 은행골 학식 이런 경우는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양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질적인 면에서 좀더 다양한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지원팀에선 학식과 관련해 학우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의 증액, 테이크아웃 메뉴 운영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학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엔 천원의 아침밥, 일명 천원학식이 있는데요. 천원학식은 학우가 내는 천원과 동문 선배들의 기부금 2,500원을 더한 3,500원 단가의 학식을 아침 시간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천원학식의 가성비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천원이면 솔직히 삼각김밥 하나도 사먹기 힘든 세상인데. 학생 지원팀은 지원금이 1,500원부터 시작했으나 물가 상승과 더불어 식사의 양과 질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고자 점차 지원 단가를 높이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1 0 0 0원 학식을 이용한 선배들이 졸업한 후 후배들을 위한 모금에 참여한다면 학생 복지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학우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식 가격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 업체와의 이해관계 혹은 학식 메뉴의 양과 질을 고려하면 학식 가격이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식 가격의 동결과 학우들의 만족도 사이에서 우리 학교가 균형있게 학생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UBS 뉴스 이현경입니다.